영상을 보시기 전에 5시간 동안 영탁님 이야기만 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윤대님의 영탁 덕질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덕질을 하게 되는 노래도 아주 좋았어요.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. 알아 나는... 나는...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? 원래는 사랑하는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주 야무지게 사랑하는지 약간 밀어서 부르는 느낌 있잖아요? 그런 느낌으로 딱 부르거든요, 여기 그 막걸리 한 잔도 보면 못난 아들을 이거 할때 갑자기 볼륨이 이만큼 컸는데 갑자기 볼륨이 확 차가지면서 되게 바이브레이션이 많아져요 못난 아들을 해 주시며 이 부분 되게 매력적이야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거든요 강력 조절 이런 포인트가 아주 많습니다 일절은 밀어서 부운느낌이었는데이절은 공기를 많이 넣은 약간 당기면서 부른 느낌 내게 온 것을 이렇게. 그 포인트들이 보면 1절, 2절 차차한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안 지루하고 재밌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부분이죠 진정그의 사랑이 필요한 네. 것을 이그 부분에서 2절을 약간 좀더 감정을 확 주시려고 약간 앞부분에 목을 긁으시잖아요. 1절 때는 그렇게 안 긁으셨는데 하이라이트 부분 갈 때는 목을 긁으면서 가시거든.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아주 재밌구나.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막힐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를 쪼개서 들어보면 알수 있어요. <목소리> 여기가 아주 말랑말랑 구간이에요. 뭔가 이렇게 그 볼륨이라고 해야 되나? 볼륨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있어요 여기 봐봐요. 볼륨. 진짜. 전조 때문에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어 짜릿해!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랄까? 저는 포인트 찾는 걸 좋아해요 영상 볼 때도 막 포인트 찾는 걸 좋아하고 노래 들을 때도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? 다 똑같이 부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나가 딱이어도 들어보면 원래 음이 이제 그렇게 있는 것 같긴 한데 1절에는 누나가 딱이야 내 품에 딱이야 오늘부터 운자 자기야. 자기야! 자기야! 내리고 2절을 가면 짬자답게 <목소리>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원래 믿고 따라와 이런건데 나만 믿고 따라와 약간 음이 살짝 바뀌는 것 같았고 마지막에 가면 음이 바뀌잖아요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희소성이 있어서 더 좋기도 한것 같고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포인트예요 <목소리> 이 부분 댄스도 항상 이게 다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음악은 따기야 내 품에 따기 하면서는 네가 엄지를 너무 좋아하는 엄지 라버두 번째는 따기야 내눈는 따기야 이렇게 안겨, 안경이 있어요 안경을 한번 찍고 이렇게 그래 엄지를 엄청 좋아하세요 엄지한 거 찐찐찐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근데 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.